아, 서비스. 아, 소고기집에 아,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이런 서비스를 줍니다. 서비스를 또 아, 또 먹으면 또 줘요? <웃음> 그래서 요정도만 시키고, 아, 아, 매운맛. 이 생고기입니다. 정신이니까, 스테이빗처럼. 아, 굽어서 아, 먹으라. 아. 아, 아, 진짜? 아, <웃음> 어, 진짜로?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서빙하는... 내, 내, <웃음> 내, 내 마음이 나거든요. 네. 나고 네. 나고 네. 나고 네. 아닙니까? 그니까내 마음은 <웃음> 항상아 항상 멘트입니까 멘트? 매트? 응. 이야. 그래도 기분이 사람 말이 기분이. 응. 아잘 응. 응. 교육 잘 시키나 보다. 응. 제 마음에 아 이런 말인도 좋다. 응. 사람들이요. 응. 아이 응. 아, 응. 알바가 응. 서비스를 응. 주면서 응. 제 그래. 마음이에요. 그렇게 <웃음> 그냥 응. 그 서비스나 말을 응. 하는 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응. 기분 좋은 거, 뭐 이거, 내 마음입니다. 한번 조으면서나 뭐. 드라마 이제 또팀 날라가야 되는데,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데. 아, 씨. <웃음> <웃음> 그니까, 맥주 하나에. 고기가 원래 안찬하고 바지살이 요즘은 제일 맛있어. 네. 이게 이제 숙소미로 제일 고급인데, 먹어보면 음. 부드럽긴 하지만, 내가 알고 는 소고기의 그 맛은 떨어져.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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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아, 많네. 치즈이인데 이거 사고. 아유 뭐 마음이 요하고 치즈가 누가 을 때를 이면야 엄청납니다, 애들. 뭐 선물이에요, 마음이에요, 뭐 박살납니다. 에 예, 매트 박살나요. 아 <웃음> 서비스 이만에주는 속옷집에 첨가보네 육개. 아. 야 대단합니다, 서비스가요. 아이비스병이 자주 오는 당굴 가기라 는데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식가네 미식가. <놀람> <놀람> 어이, 목이야, 씨. 목이 이렇게 아파. 아, 오늘 그우 상금도 있었지? 30만 원이고, 뭐, 등딱하던데. 모르습니다내 마지막까지 다 찍었는데, 영상 찍는다고 정신없어갖고, 뭐, 선물을 엄청나게 뭐 주더라고요. 그러나 뭐, 3등 선물을 뭐 이래 많이 주노? 하면서, 사람들이. 어, 선물이 뭐 맛있다고. 네, 네. 음식도 맛있고. 음... 음식이 맛있다고. 맛있다고. 아우, 그래. 덕고 인생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대여놓 그래요, 그래 하면서. 그래. 그래 돈이 되게 조 넓어도 아닙데 그래, 어느 정도또 여유가 있어야 또 그렇게도 하는 게. 어쨌든, 뭐, 돈 있어도 그래, 그래. 안한 사람들도 그래, 있고. 그래. 그래. 어제도, 이런 뭐, 부동산 방송에다가 내가, 뭐, 또, 아파트 때문에 하나 올려놨는데, 응.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 억수로 많거든요. 많은데 그 양말 파는 사람, 못 파는 사람, 짜장면 한 그릇 안 먹어 하면서 돈 모은 사람들 집 하나 사 갖고 있는데 재개발로 몇천매듭을 손해보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돈 7만원 10만원 주고 변호사 여기저기 다니보면 돼. 근데 돈을 안써 봤기 때문에 그런 돈도 아까운 거야. 급하다 보면 결국은 몇천만원 손해보고 매듭 손해 보는 거거든. 그런 것도 영상이 보려고 하는 게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나는 아이고, 너숲 싶어가. 그래도 뭐 숲이 있나 싶어 가 그래도 뭐욕자라는 용언이 있겠나 전화해 봐 <웃음> 뭐. 아, 아직 서봤지면나과괴로하고 있다가 그갱제가면돈 그래, 되나 시 차라리 여한 일하지 팔까요 맞다 야갱제하고네말고 아, 이건 전혀 다리 없거 아니, 나는 이제 뭐 형수님의 옷은 예쁘게 입고 왔는데 뭐여 딱고 뭐저 나르고 적시 없는 기다 그래, 사촌 형도 옆에 있었지만 우리 클럽에 형수인데 대단하다 하네 그래 이런 데도 오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 형수같이 가면서 어? 여와가 사실이 하기 안 쉽다 고 하면서 근데 남편이 잘하기 때문에 부인도 잘하는 기다 남편 못하는데 부인이 잘할 일은 만무하다는데 뭐그 맛은 크 내가 봐도 주변에 주변에 뭐네니 잘했고 뭐 생활비 제대로 뭐못 갖다주고 맨날 뭐 경기 힘들다 하고 뭐 가면서 족하로 돌아다니며 욕먹영때 먹지 욕먹지 근데, 그래, 하기가 안 쉬워요. 또, 오는 것도 안 쉬워. 뭐, 오는 거는 쉽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와서, 그렇게 막 치우고 하기가 안 쉽거든요. 남편은. 나는, 네. 네. 우리 아이프, 다른 아니고, 우아가 좀, 뭐라, 뭐, 삶에 대한, 가정을 지키는 그런 쪽의 욕심은 되게 강한데, 내몸 안에서 우리 남편이나, 내가 누구, 내게 또, 신앙을 안 듣는 그런 거는 안 아끼는 것 같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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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나 가세요. 맨날 막돌고 떨고 있고, 막 이런 거 먹을 거야. 아, 나좀 싫어. 나 엄마가 막 치우고 있어. 아, 그래, 예, 오늘도 뭐 이런 한테, 오늘도 막 치우시길래. 음. 내가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광영이 마고 이제 소주 먹다가 어. 옆에 가고다배 그래. 피워. 음. 아니, 형수님, 능들이 보면, 일하는 줄알겠어돈 받고. 와, 뭐, 그래, 열심히 합니까? 가끔까지다 쳐다보는 거 사람들.